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가장 인기가 있는 브랜드 롤렉스 제품으로 찾아왔는데요 이 시계의 레퍼런스 넘버는 67488입니다 보시면 다이얼이 약간 독특하게 생겼는데요 로먼 숫자판에 이렇게 인덱스도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하나가 있고 보시면 안쪽 다이얼은 하얀색이고요 이 케이스는 18K 옐로 우 골드입니다 크라운에 크라운이 이렇게 있고요 먼저 전체샷을 보겠습니다. 오이스터 밴드이고요 이렇게 클래스프는 이런식으로 되어있고요 이따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있는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 이 안쪽에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이라는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케이스의 사이즈는 3 1이고요 그래서 중형 사이즈인데 저처럼 케이스가 큰 것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약간 작은, 하지만 너무 작지 않은 제품인데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클래스프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쪽은 무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약간 독특한 색깔이 나옵니다. 이렇서 열면 엄청 번쩍번쩍거리죠? 이렇게 되어 있는 롤렉스 레퍼런스 넘버 6867488 제품입니다. 그럼 한번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돌리면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데요. 이때 배터리에 밥을 줄수 있고요. 이 시계의 최대 방수는 100m인데 이렇게 한번 더뺀 상태에서 돌리면 조심스럽게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약간 빡빡하면서도 무거운 느낌의 롤렉스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레 돌려서 누르고 잠그면 네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하얀색이어서 양복에도 잘 맞고 캐주얼한 시계에도 잘 맞을 것 같은 중형 사이즈 케이스가 31인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어 레퍼런스 넘버 67488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